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 값에 산소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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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네 김신건 박사님 되시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김신건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박사님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놀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아 지금 뭐 그, 좋습니다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네. 네 원래 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전에 수술도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 그 심장에 가는 동맥 하나가 접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가슴이 아픈 거 이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원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조영술을 해서 보니까 그 막힌 그별관이 이제... 어, 알게 돼 가지고 이렇이 열어 열지고지 이제 이제 시 a 트를넣요어히는 시술. 네. little b 예, 예. 그 t of a l i t 이제 e bit 이 f a l i 게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가 i t of a little <웃음> 얼굴을 베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웃음> 근데 좀 다행이었던 것은, <웃음> 근데 그, 가슴에 이렇게 아픈 것이 오는데, 제가 이게 심장에서 온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그, 앰뷸런스 불러가지고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그, 시술을 하게 됐죠. 응급실에 가야 좀 급비급비하지 보통 무슨 의사 찾아가고 어쩌고 하면은 이검사해라저 검사하라 이제 느어지는데빨발리 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두 그냥 두, 두, 두고 두고 어떻 결국 이 막히거든요. 막히면 그게 이제 뭐 하타택이죠 네. 날수 있었던 게큰 다행입니다. 네. 네. 아이고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의타선대님이시라 자가진단을 하셔가지고. <웃음> 네. 아니, 뭐, 전에도 겪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 이건, 이거 다, 딱, 다 알아가지고서요. 그, 딸한테,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 뭐야, 구급차 불러가지고서 응급실에 가요. 그래야 모든 게 진행이 되지. <웃음> 그렇지 않으면, 뭐, 시간을 오래 걸리니까 네. 음, 찾았다? 아임도 의사 선생님이시라서네 네. 네. 아유 참고로 <웃음> 우리 좀 맞아 박사님 소개를 좀 드려야 돼요 저희 새로운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이게 무슨 방송인가 하실 텐데 우리 요영 박사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고 요영 박사님 어김 김신공 박사님 소개를 좀 해주셔야겠다 네네 네. <웃음> 정신과 <웃음>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용 박사님은 네. 예, 한국하고 미국에서 보드를 딴 최초셨죠. 지금은 유일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양쪽에서 다 정신과 면허를 가지신 최초의 정신과 선생님이시고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 정신건강의학 교실에서 후, 어, 후배들 후진들 양성하시다가 또 아주대학교로 오셔서 아주대학교. 의료원장 또 학장 그리고 아주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그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 살아있는 산증인이십니다. 의학계 <웃음> 네. 의학계 그 정신의학계의 거의 대부라고 하셔도 네 그리고 이제 그또 아버님 어 언급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호영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최초의 정신과 의사 이중철 선생님이시고 이 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중요한 가문에 <웃음> 계시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한쪽으로는 이제 정신의학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어 우리나라 그 최초의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 할아버님이세요 또 한편으로는 또신앙의 어떤 흐름도 맥도 이렇게 같이 흘러 있는 이런 그 양쪽에 다 역사적인 산책인이 이호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금은 미국의 뉴저지에 살고 계시고 우리 김신권 박사님은 저하고 이제 군목 동기인데 감유교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인데 어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전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게 좀, 다시 처음부터 다 소개하고 하니까 아. 조금 쑥스럽긴 한데,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다 하다가,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종교학, 뭐, 인류학, 또 역사, 의학, 역사죠. 의학. 이런 그 여러 분야들을 다 같이 공부해서 어, 이것저것 그냥 뭐, 아는 척을 많이 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뭐다다 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네, 네. <웃음> 자 오늘은 그래서 어,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신기하단 말이죠, 진짜. 그리고 어, 아, 한두번뭐 빠질 수는 있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심지어 가족터 버리고 내팽개치고 나가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를 좀 우리 대, 대가에게 듣는다. <웃음> 네. 네. 그 우선 그 뭐야 그 그런 그 미신이나 이런데 에그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그한번그 사고 생일 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 저희 가 마술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마술적 아, 사고, 마직 메디컬 생킹그 정신과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네. 그 우리는 니거 그 옛날 원시 시대 사람들은요 주로 그이 초자연적인 힘 이런 걸 믿고 그분들의 사고는 마술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이가 뭐냐면은 안전한 거 목숨 살리고 안전한 거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운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초인 초자연적인 시에의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런 그 초자연적인 마술적인 사고는 중세계에 들어왔을때 많이 그런 사고에 잡혀 있었고 이제 뭐 르네상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차차 마술적인 사고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진화 현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과학 시대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과학적으로 뭘 증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측정해야 할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마술적인 사고는 이제 좀 시들어졌죠. 그런데 마술적인 사고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 시들어 들었으나 없어질 네. 수는 없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 주시니까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술적 사고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이런 속성이 있, 있으니까요. 물론이죠. 네. 주로 그 시대에 종교도요, 종교도 전적으로 이렇게 뭐 비오게 해달라, 뭐 무슨 병들지가 많게 해달라 이런 것을 이제 바라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제사 같은 거 들어가지고서 그런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차차 차차 이제 그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 근데 음. 뇌도 말이야, 우 뇌도 그 진화적인 그 발생학적인 단계로 봐서 원초적인 사고가 있고, 그차원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있는데, 이 원초적인 사고 여기에 원칙들은요, 원칙심한적이라든지뭐 그런 그 또는 목표가 원칙 그리고 좀 마술적인 그 내용들. 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뇌의 발생적인 순서로 봐서도 역시 원초적인 사고는 지금도 있고 이놈이 어쩌다가는 밖에 나와서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비적인 사고 이런 것이 과하게 발달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담지해 있다. 그 필요가 걸맞으면은, 그, 또 어떻게, 그 확실한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신비스러운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리 쏠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그, 신비한 사고로 반영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무슨 저, 뭐 삼세 번 해야 된다든지 말이죠. 그런 음. 것 같은 것을 밟으면 재수가 없어이지뭐 이런 그또뭐 미국 사람들은 뭐세번 낙하하고 그래가지고서 불길한 것을 없애고 하는 그런 습관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놈들 이런 그더 신비한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미신이라든지. 또는 점쟁이 되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서 그분들이 확신한 것, 신비하지만은 우리가 알수 없는 앞날을 이야기해 주고, 또 무엇을 어떤 신비적인 착좌인들 신분으로서 거쳐진다든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그 원초적인 사고의 호기심이, 합당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아, 이걸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 도 습관성이 돼가지고서 자꾸 이제 그러면서 찾게 됩니다. 아마 지금 국회의원이 전고선거운동한생에 겸재인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는 국회의원 없습니다. 하, 가서 물어보죠. 물론 이제 뭐, 컨트롤은 안 그런 척 하지만은, 그 미신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습관성이 생겨서 빠져들 것 같으면은 왜냐면 그냥 확실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이죠 또 마치 무슨 그 인생의 처방을 내준 것같습 그런 아주 그 장기적인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갖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음, 종교학에서, 특히 이제, 인류학에서 종교학을 접근할 때,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황금 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제임스 프레이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주술, 마직하고 종교, 과학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그게... 역할, 예. <웃음> 뭐,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 영국사람이 뭐 핫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래 이 마술적인 사고방식으로 찾는 해답이 또는 응답이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또 이것이 없으면 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어가지고 서다 같이 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데 결국 어떤 것에 비중이 커지고 또 어떤 것에 빠져들어가서 습관성이 돼가지고 봉가서 자꾸만 보려고 하는 거저 호기심에서부터 실제로 습관이 되는 그런 그 변화가 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프레이즈의 얘기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발달 단계, 진화 단계에 따라서 아주 원초적일 때는 매직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이 이제 종교가 되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과학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이 종교과학 그 주술, 마술의 기능 자체는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해하려고 하는가, 네. 자연과 초자연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의 방식을 통해서 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는 그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툴로서 기능은 같다 그러니까 그 발전 단계가 있어서 이미 과학의 시대로 발전을 했는데도 식동의 네. 어떤 단계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마술적 사고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아서 계속해서 인류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제임스 프레이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네. 예, 예. 거기는 공감인 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그 미신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비 종교라든지, 이런 것하고 종교하고가 사실 엄격하게 어떤 선을 부어서 이것은 사회비가 아니고 이것은 정통이고, 이것은 그 미신이 아니고 이것은 종교고, 이 가르마에 좀 어려운 때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이그세 가지가 미신과 종교와 과학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네. 그러면서 뭐, 아까 그 학자는 이렇게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변이 이렇게 올라, 올라온다고 했지만, 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리고 누군가는 과학도 버리고, 종교도 아니고, 미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있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 금방 이제 그 박사님, 김신건 박사님 얘기한 이야기는 좀 약간 지, 지나치게 과학 중심적인 사고 혹은 그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얼핏. 그니까 러 이제 그, 사실 미신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 정통 종교 이외의 것들을 슈퍼스티션이라고 음, 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표현이라서 음. 어, 요즘에는 뭐 미신 이런 말 자체를 뭐라고 잘... 불러야 돼요 그러면 마, 마직, 마술적 사고 마법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냥 무당이라고 할까 <웃음> <웃음> 무당, 무당 <웃음> 무당일 수 있죠 뭐. 그걸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교사들이 저 미신이다 때려 부셔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그런 거라서 무당과 사이비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겠다. 그렇죠. 미신. 사이비도 있을 수 있고 뭐 무당도 있을 수 있는데 종교학 입장에서는 뭐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 태도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제임스 프레이저가 얘기한 거는 이, 이런 거죠. 그 생각보다 마법적 사고도 자 의적이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존재나 힘이나 신령 아니면 뭐 신령 모시는 신령들이 있거든요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런 태도 근데 자의 내내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니고 어떤 그런 신령한 존재에 따라서 나를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고 그건 종교나 과학도 다 똑같고요 왜냐하면 과학도 자연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자, 자기를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그 방식 자체의 핵심은 인과율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인과율 음.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예요 그것을 마, 마법적 주술적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종교적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과학적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그렇죠. 자연 법칙에 혹은 어떤 위대한 초월적 법칙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나 이것이 완전 분리되는 건 아니고, 응. 음. 언제 되어 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크게 봐서 이 모든 것들, 과학도 사실 종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예.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미신이라든지 사입이 굿 하는 것도 종교일 수 있는 것이고. 음. 제도 종교도 종교이고 종교라고 할때 이거를 다 포괄할 수 있다. 종교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종교든 뭐 미신이든 종교든 과학이든 어떤 그 상식과 합리성 이게 사라지는. 종교도 예를 들어서 그 거의 광신도처럼 혹은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때 신학생이었으니까 제 아는 그 사업하는 형님이. 이제 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어유저 기독교 환자라고. 네. 그니까, 그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을, 그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저한테 제가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냥 저를 이렇 약올리기고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환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 그들이 볼 때는 상식도 없고, 뭐, 화, 너무 좀 이렇게 광신도처럼 그러는 게 아닌가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무엇이든 그것이 뭐 미신이든 무엇이든 심지어 과학조차도 어떤 어느 적당한 선, 그게 자체가 어, 뭐 적당한 선이라는 걸말 자체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것을 정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 안에서의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우리 오늘 도다뤄야될 내용도 그거고. 그거 그거고. 정신 학에서는 이제 그 아까 김식을 먹혀 먹신 먹은 인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신 건강 면에서는 현실 검증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켜별할줄 알고 나하고 나 아닌 것을 분명히 식별할 줄 알고 이런 그 현실, 현실 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현실 원칙에 의해서 사고를 하는데, 음. 이 신을 찾는 사람들도요, 현실 감정 능력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 뭐, 정말 뭐, 재미삼아 사주를 본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네. 사그 현실에 돌아오지, 거기 빠져서 이렇게, 아침부터 전환까지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미신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것은 정신장애죠. <웃음> 그래, 근데, 정신 장애 맞습니까? 정신 장애? 아니 그,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땅값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가부랑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든지 또는 그 자기가 지이가 어떻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 본 자리로 돌아오면은 그건 뭐 정상인데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은? 전시의 팜플렛을 만드는데, 그 전시의 팜플렛 만드는 것도 무당한테 그 물어보고 만든대요그 정도면은. 아, 뭐,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뭐, 뭐다 물어보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팜플렛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팜플렛 문구 하나 만드는데, 그거를 굳이 무당한테 물어봐야 돼. 무당이 전문가도 아닌데. <웃음> 뭐, 저 물어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자회라고 우리가 볼수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져 날아, 있다. 결락 네. 날락 결락 날락 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빠져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마술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그 뭐, 그런 것은 믿고 말이죠. 거기 빠져 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 정신상이죠 그러나 네. 보통 사람들은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빠졌다가 어느 정도 믿느냐 뭐 이게 좀달려지듯지 보통 사람들은 다그 해다가 뭐 또 이렇게 빠져나와서 또 자기 할일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짜 빠져가지고서 자기 자리에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일상생활을 가능한가? 또그 사회생활에 문제가 안 생기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어떤 상식선 안에서 그런 그런 것들을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남에게 이제... 해가 되느냐 나에게 네. 해가 되느냐가 문제죠. 네. 그렇죠. 빠진 채로 상식 빠진 채로 사회생활도 할수 있잖아요, 그냥. 뭐 그건 문제가 크게 안될수 있는 거죠. 사회생활도 하고 일상생활이 다 되고. 음. 예, 근데 남에게 해 끼치지 않으면 문제는 그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해를 끼치는 거겠네. 가족들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줄수 있고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인가.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의 큰 이슈는 뭐 대통령과 그 와이프가 이게 뭐 무당에 빠져 있는 거아니야 이런 이슈가 있는데 뭐 국가에 뭔가를 결정하는데 계속 그거만 물어봐가지고 그걸로만 결정하고 따른다면 이거 자체는 문제예요. 아, 그건... 아, 그거 많이... 물어봐서만 결정 뭐 문제죠. 아, 그큰 네. 문제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지는 않아요? 예. 안요 네. 아니, 그렇게 하네요. 그 제가 아, 어. 그 제가... 빠져가지고 이 일이 무슨 저 미국 가고 뭘 할까 무슨 중국하고 뭘 하자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결정한다면 그건 문제죠. 뭐 그건 그건 뭐 문제죠.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 추정을 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제가 아까 그파퓰 문구가요. 그 양반인 거예요, 물어본 게, 그그 예, 말하는 그 사람이. 예. 그러나 이제 예, 직접 그걸 인터뷰해보거나 만나지 않고서는 이제 추측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평가를, 어렵고. 예. 평가를 해보지 않으면, 조사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이 재미들려가지고 자꾸 자기 그 소위 그 거짓 정보를 막 번지는 사람이 한두 번입니까? 미국에 전 대통령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설거에 졌는데 공공연하게 텔레비에 나와서 난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 뭐, 그가 그렇다고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저, 뭐,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정부 정보, 고치 정부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뺏어 빚어요. 무기구 말이죠. 그래도, 미국의 한 34%의, 그, 그 국민들이 그걸 또 다시 대통령을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한 30% 가까이는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요. 예. 네. 그, 이제, 아까 이원생이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이 난 것인데, 주변에서도 뭐,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왜 점을 보고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정말 열이면 열다 이런 게 대답을 하는데, 재미로 그래요. 재미로. 예. 아, 네. 네. 네. 이제 현실 검증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음. 이제 본인들은 재미로라는 이야기는 난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그 나는 현실 검증력이 있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미로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본인들 스스로는 혹시 내가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아.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강조하지 않나 싶은데 자기들도 그게 조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 이게 내 생활을 지배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걸 다뤄나 하는데 그 물어봐야 되는 그 사람 어떤 사교를 해 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세력을 높이고 뭐, 엉뚱한 얘기 가지고서, 뭐, 자기가 메시하다, 뭐다 해가지고, 교주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거든요, 이렇게. 난그 기전이 참 재밌어요. 그거 왜 그런지. 저렇게 어떤 사람이길래 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왜 정확하고 확실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지. 또, 어떤 분의 말하자면 설교가, 진짜, 실리고 그말이 이것을 따라가야 내가 구호를 받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지. 그 이런 것을 좌우하는 그런 이쪽 저쪽 양측 다정 양측 다액 컴비가 어떻게 맞아 떨어져서 그런데 빠져들었냐 하는 것이 난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제임스 프 레이저의 이론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마술적 사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자고 한다면 과학자들이 하는 걸 봐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연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 경험적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론, 추론, 경험, 실험을 통해서 시험, 실험을 통해서 결국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인과율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적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험적 인과율을 추론해 내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근데 마법적 사고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경험적으로 이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성공을 했다. 맞았다. 또 이걸 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은 그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인과율이 되고 그것이 하늘의 법칙을 내가 터득하는 아주 특별한 방식들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경험은 계속 강화가 되면서 아주 튼튼한 인과율을 그 안에서 형성해 버려 가지고 그 안에서 깨뜨릴 수 없는 신앙이 돼 버리는 거죠 직학적인 음. 사고에도 요 직관전 사고가 있고요 좀 보차적으로 그 사고를 고차원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이상적인 이제 그 사고가 있는데 이 직관적인 사고는 이거에 의해서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새로운 통찰력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의 고차원적인 그 대뇌 피질를 거치지 않고 무슨 원초적인 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말이죠. 상당히 의미 있고 또뜻되는 것을 꿰뚫어보는 그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아인,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E는 mc2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유명한 공그 공, <웃음> 이큐에이션인데 그 사실 그것도 원래 증명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증명이 된 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도 그런 방식의 접근들이 가능한데 마술적 사고는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근거조차도 필요 없으니까요 자의적인 인과율을그 안에서 형성해 놓으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 된다 음. 그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까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 재미로 보기 시작했다가 재미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져 가지고 그거를 계속 믿고 따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문제죠 예 종교 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가는 거예요왜 그러는가 어뭐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예많 만하고 뭐 아이 문성명 이그 그 세뇌하고 그러지에는 육서도 굉장히 이걸 많이 연구를 했서왜왜 이게 왜 빠지나 고 말이죠. 음네. 근데 이제 결론 짓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다 인정하는 거 무엇이냐 할 것은 자기의 정체성, 네. 자, 주, 뭐야, 주체성이 어떤 그 뭐야 뭐 과거에 무슨 경험도 좋고 과거에 어, 어떤 그 자기 양육기에 어떤 특별한 스트레스도 조금 여러가지 이유에서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에 약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쉽게 생긴다는 것은 대충 다들 그인정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그런 저, 좀 흔들기 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얘기해 주면 세상에 확실한 게 없지, 않,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을 네. 얘기해 주고 또 이제 안전한 것을 얘기해 주고 또,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부족한 것, 네가 알려고 하는 것, 네가 불안한 것을 내가 보충해 줄수 있다 한 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흔들려가지고서 빠지는데 이런 사람들의 사고를 볼것 같으면요, 모든 그 예를 들면 이제 성경 구절에 있는 것 모든 구절들이 그것을 그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지 않고요, 그것을 하나의 룰로 생각합니다. 법칙으로 말이죠 음.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견고한 사고로 잘그 뭐야 쏠려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매혹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경제상에 취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저는 그 도대체 누가 빠지나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사람들은 속이 허해 속이 허한 사람들이 해가 뭐. 이단에도 빠지고 사이비에도 빠지고 뭐 무당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의 생각과 혹은 이런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체성이 문제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어떤 큰마음의 상처를 가졌거나 인생에서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게 크게 없는 사람들인데도 빠지는 경우는 이게 보니까 우리의 교육의 문제가 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신앙에서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은 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이런 게몇 가지만 정의가 되어 있어도 어,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거니까, 뭐, 이상한 소리야. 뭔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만이가 하나님이에요. 이만이가 성령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빠지는 것은 이런 그, 우리의 어떤 그 사회 자체가, 너 이거, 니, 이게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은 잘 몰라. 정의가 안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가 그 신학에 대한 무엇이든지간에 그게 안돼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종교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뭐야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요 각자가 다 달라요. 음, 구원이 네. 뭐냐 물어보면 뭐 제사함 받는 거, 무슨 참담 가는 거, 뭐, 뭐 보라별에게 병에서 낫는 거. 뭐. 많기 때문에 네, 박사님 그래서 그, 목사들도 이 단에 많이 빠집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이게 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또 이게 진리냐 모르냐 그냥아니라어 이것은 룰이다, 이런 규범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게 진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그런 그 사교층들에 많이 빠지죠. 어. 상당히 그저,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나는 그래도, 뭔가 어려서부터, 그, 자기의 그 안전성이라든지,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못 받고 살아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좀 겹짓되어 있는 사람이 이것을 그 보충하기 위해서, 그또 하나는, 좀, 내가 열등하는데, 뭔가 좀 특이한 것을 해서. 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텅, 알려져가지고서, 그걸로 유명해지는 거. 뭐, 내용이 좀 나쁜 거래도, 어쨌든 내가 유명해진다. 이게 특이성. 특이성을 발휘해가지고서, 평범한 자제에서 조금 특수한 자료로 올라가서, 그 반응들을 보는 거죠. 그 반응이, 그게 미신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관심. 음, 그 관심을 사랑의 토큰으로 해서래요. 음.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취했은던 것을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그 뭐야, 수한 회상, 좀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덧붙이려고 이제 하는데 그런 진리가 또 있습니다. 음 맞아요. 그 엄마에게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 꼭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게 하나 더 생각나는데 꼭 이단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열등감이 있어.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어 어, 나는 내가 뭐, 학, 학교는 뭐, 내총 좋은, 좋은, 좋은 신학교를 못 나오고, 뭐, 어땠지만, 내가 이런 어떤 은사나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의 어떤 과장과 왜곡. 이런 사람들이, 그,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 그것도 비슷한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엉뚱한 얘기를 하죠. 안겠어, 이거.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얘기를 또게 해요. <웃음> 이말 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똥딴거 터지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너 까불면 안 돼. 뭐 이런 <웃음> 소리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그 관심을 모으고.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의 모자라는 것을 특이성 가지고서 메꾸고 자기가 크지 않은데큰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모질이네, 모질이 한마디로. <웃음> 그, 그런데 그 아까 그 마, 마술, 종교,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볼 때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 허한 사람, 빈 사람들, 음. 또 정체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법에, 마술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종교도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종교를 네.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음. 또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가 볼,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뭔가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큰 정체성이 확대된다고 하든지 아니 그것이 보상되고 하는 것은 목사 중에 종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네, 종교 자체도 그런 기능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는 맞는데 어,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 지나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이런 점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음. 어렸을 때 트라우마들이 많지 가 않고요. 음. 이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교육, 또 부모들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알, 그,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적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면 옛날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면 어렸을 때 매맞고 학교 다니고 뭐 아니면 민주화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을 가, 가지고 있었으면 요즘 아,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종교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음. 종교 자체를 가져야 된 이유들도 별로 없어지는 거고 음. 종교를 의지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대가 어떤 식으로 또 재미있게 바뀌냐면 그렇지만 영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마법적 사고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허허, 복잡해지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마법적 사고를 재미삼아. 음, 음. 아까 마, 말씀드린 것처 재미삼아 마법적 사고를 하는 경향들. 그러니까 그 이른바 무슨 점 보러 가는 거. 아니, 애들이 다, 카페, 타로카페, 점카페 뭐 이런거 이런 거지. 젊은 세대들이 또 그런걸 좋아해요 잘 가고 그러니까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틀 자체가 이런 종교성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같은 음. 생각이 들어가고 음. 오히려 그게 이제 종교가 기능을 잘 못하니까 그런 역효과들이 날수 있는데 왜 그러냐 종교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그 종교라는 거를 완전히 그냥 잘못된 길로 막 자, 자기가 어 사람들 거느리고 자기가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막 그래도 그게 사람들이 다 믿고 그냥 따라 보니까 그거를 종교라는 것처럼 둔갑을 시켜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국 종교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틀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종교가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종교가 이렇게 사이비까지 가지 않으려면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네뭐꼭 합리성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비판적 사고 이게 이게 이렇게 교회 돈을 막 쓰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는데 뭐~ 목사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 돈 수십억을 자기 주머니에서 막 끄, 끄집어내서 사람들 매수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서도 비판적 생각이 안 된다 이게 누구 돈이고 자기가 그렇게 쓸수 있는 돈인가 이런 정도의 기본적 기초적 사고가 안 된다 비판적 사고가 안 되면은 당연히 사이비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폭력을 막 그~ 저기 그~ 선생님은 아직 안 보셨지만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되게 인기 였거든요 거기 보면 사람들을 마약상을 하면서도 목사인 것처럼 하고 또 자기 추종자들을 막 폭력으로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의식을 요만큼도 갖지 못한다. 그 비판을 하는 사고 자체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거를 사이비들은 노리고 그 비판적 사고가 없을 때 결국은 사이비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그 신비적인 사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창세기를 읽어올 거면은 그다 신비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걸 다, 다 사실로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또 그렇고 또 그게 당연한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사고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것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의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창세기에 그,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왔는데 지금은 말이죠. 그런 그 성경의 신비적인 사고 내용들, 신화적인 내용들, 이거를 바꿔들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 정신로 의학만 하더라도 마지막, 그, 제일 뜨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마인드 풀 s 스명상의명상 이게 이제 홀로 찾는 거야, 이제 홀로. 정적인 세계를. 근데, 제가 그 마인드 풀 s 스 하는, 전문하는 제 제자가 나왔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저딴 세계, 딴 세계. 근데 우리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모르거든요, 그게 어떤 거지. 그리고 요즘은 미국에서 불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그건도다 명상들 합니다, 안 명상. 뭐 탈관도 좋고, 뭐 깨달음도 좋고 이런 움직임들이 그 인간의 그 영적인 세계를 찾는 그 장구가. 그 통로가 지금 달라졌을 뿐이지, 그 자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대성과 시대성에 따르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들의 종교도 변하는 것, 이것이 건전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막연 합니다. 저는 우리 신학적인 배경은 전혀 없고요. 또, 우리가 좀 정신적인 생각하면, 아,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건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에 특히 오늘의 기독교가 변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고, 그냥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요, 벌써 수십 번 들은 얘기예요 <웃음> 네. 그래서 말이죠. 뭐 저, 딴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설교 시간을 걸려버리는데 저는 그래서 뭐그 목사님들이나 여러 전학자들이 그 많이 논의를 하겠지만 은 어떻게 우리가 그 변해야 하는지 하는 거에 그 상당히 그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연구도 해보고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될것같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건데, 종교가 종교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마법적 사고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종교들이 마법처럼 기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그 차이, 이제, 이건 제가 또 자꾸 제임스 프레이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임스 프레이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법적 사고는 개인적 의미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합리성이 있어도 그 개인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고 종교는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제의라든지 예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와 사회적인 의미를 추구해야 종교인데 음. 지금의 종교들이 사적 의미를 추구하는 무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해버리니까 사실 교회나 기독교 미드나 무당가나 똑같은데 왜 종교를 굳이 어렵고 힘들게 기독교를 가겠습니까 훨씬 더 가까운 사입비사입비는 아니지만 무당이 있고 전보는 게 있고 그게 더잘 맞고 나한테 개인적 의미를 주는데 음, 훨씬 더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왜왜 무속이 안 되냐 전 무속에 대해서 뭐 종교니까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거라는 거죠 음. 개인적인 거예요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욕망과 사적인 것들에 대한 충족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거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더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미를 추구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좋아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마법적 사고가 터치를 못 하는데, 종교가 그런 기능을 아, 안 하고 있, 있으니까, 굳이 거기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종교가 정경하는... 좀. 대타성 있는 쪽으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와 남, 그 이웃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하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를 그 갈라놓는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볼 것 같으면 저 설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지 이포용성으로 사후방식도 상식적인 거, 세속적인 것하고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좀 조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양쪽이 소통이 가능해서 이분법적으로 뭐 사탄하고 참당하고 이렇게 갈라놓는 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방으로 어, 우리가 사고를 하면은 좀 건설적인 신앙이 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일에. 근데 이제 저 이제 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예,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뭐 미신, 미신, 뭐 무당에 빠진 사람들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뭐 사이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방송으로서 또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예를 들면 가족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인데 어떤 분이 자기 고문가가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슨, 그, 종교. 그러니까, 일단, 종교.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이고. 이상한, 이상한 소리 하던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무슨 뭐, 그, 저기, 백신 맞으면 어떻다, 어떻다 하면서. 그냥 가족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경우들은, 자, 그 빠진 사람도, 그래 빠진 사람도 도와야 되고, 가족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뭐 답이 많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죠 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이 빠진 사람들이 상담원이나 무슨 치료나 이런데 도움을 받으려고 오질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네.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예방이에요. 예. 이것을 빨리 저런 그 빠져드는 것에 대한 것을 일찍이 알아차려 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다 못해 좀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이것을 띄워놓는 것, 빠지 음. 못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그 사이비 종교를 해가지고 그 가정이나 사회에 해를 주는 사람들을 빨리. 어, 밝히고 뭐 고발해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막아줘가지고서 빠지는 과자에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집단치료를 해가지고서 좋은 결과를 본 그런 그보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다화면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예방과 치료와 뭐 재활 다 포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은구제가 되지 않으냐 하는데 이 사람들을 끄집어하는데끄집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음. 사랑을 해주면서 그들을 뭐야 구제해달라고 그래야지 상담해가지고 돈 받아 먹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빠지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결핍됐던 사랑을 그런 사교로 보충했는데, 그걸 건전하게 베기려면 그게 복음과는 어떤 사랑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지고 헌신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잡아주는 운동이일어나가지고서 계속 그분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면은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 같아요. 그런 케이스는 지금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한국도 아니고 어디 그냥 외국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어 그러면 일단은 진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고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깨닫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사는 말이죠. 이러한 그... 사교에 빠졌다든지 w 그 소위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e 네,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h 그것을 육성시켜야지 n w h 박수 정말 그 e r 적으로 한다는 게 어려운 e r 이 o n who is a p 하 r s 노하 who is a p 어 r s o n w h 하고 s a p e r 하고 또 이게 집단이 필요하지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음... 그 이제 사교들 볼거 보통은요, 그룹이 다 달려들어요. 들어들어서 막그 소액을 love 그 b 이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폭탄을 퍼부가자 그래서 무슨 말이죠? 그 본인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움직임이 사교에 빠뜨리고 하는 방법에 들어있거든요. 음, 네 네. 그걸 감상하려면 같은 방법을 해야 돼요. 같은 식으로 음. 그래서 그런 그 열정적인 그 분위기가 있고 자, 주먹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물결을 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더좀 드리고 해서. 네. 여이좀일어났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손님. 예. 박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오래 전에 저희 시청, 어, 시청자분 한 분이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어디 성경 공부를 다닌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딱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 같습니다 하고 제가 딱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초반에 한몇 주, 한 7주, 8주쯤 됐을 때딱 알고 어, 자기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안 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 지금도 가끔씩 가끔씩 전화 오고 연락도 해요. 목사님 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예방이 되면 좋은데 정신을 놓고 있다가 이제 만약에 우르르해서 들어가 버리면 그다음은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아 이게 참 우리가 건강한 사회고 좀 좋은 사회라면 박사님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도 좀 교회든지 또 국가든지 이런 데서 좀 피해자들을 위한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요원한 일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역하시는 몇 분들 있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네요 네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중독 치료하고 굉장히 비슷한 <웃음> <웃음> 예 그니까 약물, 약물이나 알코올, 알코올 중독하고 <웃음> 비슷한 치료 방법을 활용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이제 알골 중독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병식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음, 음. 또 치료를 받게 되는 그, 과, 그게 제 이제 어떤 치료의 기본적인 첫 걸음이 될 텐데 이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여기 빠진 분들은 그런 첫 걸음을 갖기가 좀 너무 힘들다는 것과 <웃음> 또 그렇게까지 되려면은 굉장히 많이 망가져야 되는데 그니까요. 네, 정말 밑바닥에서 혹은 거기에서 하는 어떤 부조리들이 정말 본인들이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 생각은 뭐가 있냐면 가능한 한 빨리 분리하는 것이 완전한 분리 그 장소 내에서 어떻게든 뛰어내가지고 그 영향들을 좀 객관적인 성찰을 할수 있는 여유들을 만들어줘야 일종의 그런 과정들이 내가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하고 또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것도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살면서 그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중문화를 노출, 이중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이 훨씬 더 IQ도 높고 뭐 뭐응도 잘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그 너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 그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섬 같은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그니까 다른 문화를 보고 다른 어떤 것들을 볼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 어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이럴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의 어떤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더 그런 데도잘 쉽게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제가 해외여행을 26살 때인가 처음 했는데 미국에 갔는데 그때 제가 여행하고 어찌 보면 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생각도 바뀌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 전에도 가능성은 있었지만 아 그거구나 하면서 그냥 딱 제가 이런 어떤 제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것 같은데 이런 게 부족해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우리 외선자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 교육 제도를 보니까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하게 돼요. 네. 그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하게도 하게 하고요. 하게, 하게 음. 그런 식의 교육을 하는데 그 선생이 그런 얘기해요. 얘네들이 사는 사, 미래 사회는 다양성인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적인 사고, 다양성인 각도에서 뭘볼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성공 네. 못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울 때 경험으로 경험으로. 그래서 무슨 다른 외국에도 보내버리고 외국 아이들을 데려다 같이 교육도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넓게 길르는 것은 외국 학교들이 교육들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점수 잡다 되니까만서 네, 네, 네. 점수 따를 법만 따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고쳐야 돼요 그럼 점수만 점수만 잘 따고 사는 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특히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박사님도 의사 선생님이고, 김신건 박사도 병원에서, 그 학교에서, 병가 의대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의사들 중에도 바보 같은 사람들 너무 많고, 뭐 법조인들은 안 그런가요? 목사들, 뭐 정교인들은 안그런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가 뭐라고 해야 될까? 성적 교육 자체가 진짜 제가 볼때 너무 엉터리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지는 것도 왜 빠질까 생각해 보면, 자,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 내가 교주래. 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야 무슨 놈의 사람이 신이야. 개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이게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게. 당연한. 이게 당연한 정상적인 사고인데 얼마나 다른 시각을 볼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런데 그냥 빠지냐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하 아, 참. 진짜 이게... 저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 직업인을 만드는 거지 지식인을 못 만들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내 직업만 잘하면 그 사람은 직업인 기술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들, 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게 네. 이제 지식인의 길인데, 음. 요즘에는 지식인을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맞아요. 지식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음. 지식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안에서 외골수가 되고 기술자가 되면서 그거 내가 거기 잘하니까 다 잘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법조인이 경제하면 다 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음. 법, 법하던 사람들이 경제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법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또 모든 사회 전반을 다 자기가 다할수 있다 지식인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직업을 갖든지 자기가 깊이 있는 성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다양한 분야들을 잘 접해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 안에서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칠 때요 항상 지식인이 좀 되자 우리가 <웃음> 기술자 되지 말고 지식인이 되자 뭐 교수만 지식, 지식인이 아니라 음. 또 일반인들도 지식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희상 목사님 전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생, 행동하는 또 지식인이 꼭 머리만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도 필요하고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삶의 이제 문화적인 목표가 돼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이비나 이런 데가 실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겠죠. 판단이 되는데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뭔뭔 뭔 개소리냐 이러고 그냥 비켜갈 수 있는데 그럴 능력이 지금 없는 사회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참 너무 안타깝네요. 네. 아. 또 하나 문제는 요즘 은 알고리즘만 알면 돼요. 처방만 알면 되지. 그 처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지식도 말이죠 내가 몰라도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것, 여러 분야도 여러 분야지만 한 분야도 그 과정, 역사 이런 걸 알아야 그게 좀 입체적인 지식이 되는데 그 갈감한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뭔가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결국 그거를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해야 될 테고 그런데 뭐 보니까 뭐 민주 정권에서도 안 됐고 지금은 뭐더 요원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아, 제가 한번 그런 적 얘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안 믿는 분들 많이 만나니까 신앙 없는 분들, 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 막 하다가,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행이다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농담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웃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안되면이라기보다도 그래도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소망을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천국이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열심히 하다가 안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뭐이 정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땅이 거의 지옥과 같은데 지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참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이, 이게 참 이꼴저꼴 보기 싫이꼴꼴 보기 싫고 그냥 천국이나 가자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게 비, 비참하네요 진짜. 네.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까 이용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대답이 나오면 왜왜 와이. 왜 음. <웃음> 그리고 그만 그게 진짜 맞냐? 어떤 결과들을 얘기했을 때 그게 진짜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은 없고 그냥 대답만 한, 하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퀘스천을. 음. 질문 만드는 교육은 지금까지 잘 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의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가 적어도 제가 가르칠 때는 그런 수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어떤 믿음들이 도전하고. 네. 근데 사실 이 이런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어 없어져 버린 것이지. 맞아요. 유럽 유럽적 유럽이나 프랑스나 그저 영국에서는요 이. 물론, 제가, 물론, 제가 영국을 다본건 아니에요. 영국도 노동자 계층들은 뭐 그렇지도 않, 않고, 제가 있었던 데가 뭐, 옥스포드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마주 앉아서 하는 이야기들은 펍에 앉아서, 술 마시려고 펍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음. 이야기를 음. 해요. 네. 그러면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거기서 공유하고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실천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실 프랑스만 해도 밥을 그렇게 오래 먹는다는 게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뭐 밥을 몇 시간씩, 아, 음. 서너 시간씩 프랑스 사람들이 밥 먹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거를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밥 먹으면서, 밥만 먹으면 세 시간, 세 시간이 뭡니까? 5분이면 끝나는 우리나라는 밥만 먹기 위해. 근데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대화를 해요. 음. 대화 자체가 문화고 대화 자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의 세계들이 거기서 같이 만나는 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성인 전통, 지식인 전통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럼 어디 가있느냐 제가 어디 가서 교수들끼리 만나도 사실 그런 얘기 잘안 하고 목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지시, 지성과 지식이 실종되어 버리고 이게 목표가 아닌 사회가 돼버려서 그러면 사이비가 판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종교나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마술적 사고들이 계속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비판적 사고는 어디 갔으며 네. 이런 것들을 지성, 지성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그런 전통들은 다 그냥 어디서 다실종돼 버린 한국의 실정 현실이 바로 이런 어, 미신도 만들고 사이비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미신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예. 저는 이제 대화를 네.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비난을 할 적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빡빡 긁는 말이죠. 아주 그냥 비판도 야비하게 하는 그 비판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검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비판하느냐. 그렇죠. 한국서는 토론하다 보면 싸움이 되요. 싸움이. 네. 그래서 남. 이게 욕먹지 않으려면 말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안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자꾸 토론을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다양한 분야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분런 배워서 다 경험을 해가지고 배우면은 그 토론의 그 근도를 좀 알게 되죠. 이런 이런 것을 저는 바라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 어찌 보면 폐허 위에서 새로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눈 대화와 같은 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자각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어, 정치 세력이나 교육 문화 이쪽 뭐 교육 교육 쪽에서도 좀 우리가 오늘 대화를 나눈 그런 방식의 어떤 새로운 복귀 이전에 우리의 어떤 건강하고 좋았던 문화로의 복귀가 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뭐 좋은 나라가 될수 있지. 지금 상황으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어려워지는 운어려 것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가지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소망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긴 한데 피해갈 수 없는 길인 것 같고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그렇게라도 좀 우리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박사님과 두분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 뭐뭐 뭐, 뭐 무당 그리고 사입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 이게 건강하고 바른 것들을 채워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여서 그 결국은 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 세상을 만들어 가야 사입이도 없어지고 뭐 그런 미신적인 또그 마술적인 그런 사고도 조금씩 더 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네. 으로동합니다 네, 네 오늘도 또긴 시간 우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유영 박사님께서 어, 회복되셔가지고 건강하게 네. 저김 박사하고 저하고는 진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계신 깜짝이야. 모습을 살아계신 모습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네, 천국 가서 뵈면 어떻게 하나 진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아이고, 응급 위반하는 날은 아, 나름... 아유 이제 다끝나자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박사님께서 그만큼 어, 또 우리 사회에 해주셔야할 역할이 있고 뭐, 또 노래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두분 <웃음>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우리 인사드릴 때는 이것도 같이 얼굴 보여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네. 감사합니다. 여분감사드리고요또 아,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사합니다여니다 우리 몸에서 만니다내지 못하는 비타민 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러어야합니다 천연 비타민합니다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합니라 청정 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 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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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superelleotin.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